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도 우리 박호두 형님의 어제 방송에서 나온 그 거래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다름이 아니라 그 전, 이, 바로 전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분명히 말을 했어요. 새로운 고, 이오일이 새로운, 어, 새로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, 네시안 차트에서 새로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57.550, 이것이 서포트로 찾아질 때 무조건 매수를 해라. 매수를 해야 돈을 벌수 있다. 어, 그리고 우리 호두 형님은 그 오, 일본 차트를 주, 어, 즐겨서 보시기 때문에 일본 차트에서 그 움직이는 캔들들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보시면서 아주 그냥 흥, 어, 그냥 미친 듯이 흥분을 하는데 보세요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다 하면은 어, 장난 장난 없이 그냥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. 자, 근데 우리 그 코드 형은 여기서 어, 숏 포지션 가져갔다가 어, 올라가는 거 여기서 그냥 아주 마이너스 뭐0 0몇몇 십만 원인가 여기까지 보고 제가 방송을 껐어요. 어, 결과는 어떻게 된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 지금 현재 가격으로만 봐도 지금 이게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도 여기만 봐도 어쨌든 수익이 어, 절대 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는 어, 확실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호두형이 방송키기 전에 이것을 좀 보고 있다면은 어이전 영상이랑 똑같아 형 알겠지? 57.5 서포트가 유지가 된다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자 트렌드라인도 한번 이런 식으로 이어주고 여기서 트렌드의 뭐 세번째 터치며 57.5 서포트가 유지가 된다면 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은 어 분명히 돈을 벌수 있을거라고 어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5일도 이것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서 만약에 또5일을 거래한다 57.5형이 서포트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58.50 레벨, 59, 그 다음에 60 레벨까지 이렇게 50 단위로 계속해서 매수를 어, 타깃으로 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정말 짧은 영상, 하지만 아주 좋은 팁으로 어, 오늘 거래도 오, 대박나세요. 아시겠죠? 수고하세요